지만 이게 데모닉이 다른 팀에는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되다 보니까 그럼요 여기에서 결국 처음에는 길게 들어가는 이런,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고 홀라껴졌고요 갈고리 나사대지적자 그리고 그거 아프게 들어갔죠 맞았어요 맞았어요 버스캐넌 그러니까 오히려 워로드가 좋다고 1대1로 콘서트도... 많이 안 아프게 맞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때리는 데는 장세 없어요 그렇죠 뭐 순간적으로 스킬이 안 써져 있는 상태에서 일타 이피 아이 그 건슬링어 고립시켜놓은 탱커를 다물었습니까 <웃음> 어, 야, 어, 어 우리... 가디언의 수위에서 빠졌었기 때문에 약간 저는 좀 일단 아쉽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 그래도 이거 웃고, 승리의 체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약간 불사신에 가까워요. 그 전방이 네. 먼저 깎여나가는 걸또 주야코. 의오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아, 대박! 그리고 야 PT 마무리. 상대의 아, 건슬 반대쪽으로 가서 딜을 넣어주다 보니까 잡을 잡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그래도 지금 퍼스트 팀은 체력이 그 싸움 속에서 많이 깎여 나갔아 그래서... 악마화죠. 아 근데 실드러 선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충분히 체력 싸움으로는 상대 와... 둘 끊어줄 수 있는데 신보델라포샤의 실수가 되고 나서 힘 있게 세워야 돼요. 그렇죠. 일단은 악마화 네. 타이밍에도 지금 뭐 뒤를 충분히 잘 넣어줬고 제너 네. 사이드. 여기서는 한 명씩 죽으면서 턴잘 끌고 오면 됩니다. 아, 연속돌진이면 한꺼번에 확확하고 움직여 나갔다는 건데 그만큼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어, 지금 타이밍 중요했습니다. 우쿠쿠 선수가 결정타를 못 찍고 들어갔거든요. 택쿠! 아, 아, 네, 이래서 홀라가 지금 먼저 끊겼고요. 여기 아슬아슬하게 살아요. 네! 이 <웃음> 체력으로! 사실 체력적으로는 어디 가서 자 내놓을 수 없는 친구들 둘이 지금 계속 살아있어요. 또 아, 네. 지금 이거 묶어서 이동속도 느려지니까 올테면 와보라고! 아니 지금 이 기랑 탔고 네. 유카족 플레이 선수 얼마나 또 많이 하는 게겠어요또불리 하나면 첫 번째? 아니 또화면밖에 사라졌어요. 예. 이거 잡아야 죠 이거 잡아야 돼. 아 갈보도 네, 스킬 쓰면서 지금 피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하, 하, 아 이거 못 잡죠? 이거 못 잡죠? 타쿠의 끈질긴 생명력 그래요. 예이접발 자격 쓰면서 또 이렇게 아. 언제 잡나요? 아, 이 정도면은 어잡혀줘도 되지 않을까? 시간 다 갔어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가운데서 해면만 없죠 이게. 시간 1초. 결국 퍼스트가 잡습니다. BT 선수가 데미지를 꽤 많이 입혔고 오. 보세요 건슬 데모닉이 한 번씩밖에 안 잡혔네요. 데모닉의 네. 플레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잘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워로드가 많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아래쪽에 뭉쳐 있는 곳에 네, 각성기 달가도 쪽 오개 경위 옵션. 네 지금 오두 개가 겹쳐서 공포랑 모기석과 뭐 같이 같이 들어가는 건 없겠고. 데모닉의 음. 건스리어까지 때리니까 이게 홀리나이 쫓아서 도저히 어떻 아, 수가 없고 이게 게이트 오브 럽션은 공포도 겁니다만 변신 게이지가 또다 차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악마를 이제 바로 시킬 수 있는 예, 그런 어 데모닉의 주요 스킬 중 하나죠. 맞았고요. 아 지금, 체 맞아요. 피하고 데모닉 스매시 간 다음에 또 정면에서 또 때렸네요. 네, 워로드가꽤 많이 맞았습니다. 덕분에 체력 손해 많이 받고요. 그서고 정기. 적격 방출 찍어줬죠. <웃음> 다시 한번 그라인드 체인. 이렇게 하나하나 은근히 신경이 씁니다 워루드 잡았죠? 워루드 위치가 지금 데모닉을 케어해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위치고 저런 위치에 포진하니까 건슬링어가 그쪽에서 아예 안 보이는 위치? 라이트 스탠스 스린 딜입니다. 네. 아, 우쿠 선수. 제노사이드! 다 들어갔어요, 방금. 근데 웃쿠 거든. 웃쿠거다 체력이! 자, 율법까지 받으면서 음? 최대한, 최대한, 최대한 음. 하이몰이 버텼어요, 방금! <웃음> 야, 결국 우코코를 데려갑니다. 지금 체력이 아, 좋은 상황이기 때문 각성기 한 타이밍에 3킬을 같이 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들어가자! 지금 그러면, 바로 순간! 그러면 동점은 가능합니다. 오 좋아요. 지금 여기 끊기긴 자. 했지만 네. 오늘도 네. 빨리 가야죠. 나상도 지적 잘 깔렸고 저 비티 선수가 또 탁구 선수 살린 거고요. 비티가 일단 빠져나갔고 어 지금 가도중 플레이 진짜 좋았거든요. 이게 피어샷까지연계였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 뭐. 퍼스트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요. 본인들이 잡힐 거면 빨리 잡히고 나머지 키를 몰아 넣던가 계속 수세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상대가 분명히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버티면서 상대의 이 홀라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의 체력을 많이 깎아먹어요. 야 그래, 이게 네. 자, 자 약속된 승리의 시간 선수를 잡아내면 오히려 예. 버티자. 자 홀라 가이실수버면서 그럴 수 있죠. 탑고 아직 있거든요. 각성기각성기 네. 각성기 쓰면서, 각성기 쓰면서 해야죠 이거. 이거 몰아서 한번 다둬서 잡아. 포션. 이거 차라리 시간 뜬 다음에 배티 잡자 데모닉! 이거 데모니. 데모닉! 데모닉 슬리시 빠져나갔고자 여기에 어, 양쪽 근데. 다 각성기를 빠졌어요 건색 전부 명들이... 빠졌죠? <목소리> 하지만 하지만 이 스킬! 와제로타임다 못왔어요! 이게 모 아. 아니 BT가 이걸 버티고 아 이거를 BT 선수를 잡으려다가 붙였던 게 타구가 됐네요. 타구 BT 이두 명의 선수가 야 대비 정말 엄청나게 넣었네요 예, 44만을 넘긴 딜, 44만에 가까운 딜뭐둘다 음. 어, 딜로 쏘고 근데 이런 지표가 나오면 워로드는 그냥 너무 세상 편해요. 에이.